사주를 상담할 때 반드시 알아야 할 상이 삼합입니다. 사합. 삼합. 삼합은 누구든지 해당이 됩니다. 삼합을 피켜갈수는없습니다 사주 원판에 사업이, 삼합이 없으면 대운에서 들어와서라도 세운에서 들어와서라도 삼합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삼합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완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녕하세요. 유진석 명학입니다 오늘은 삼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완전히 삼합을 이해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바랍니다. 또한 삼합을 통해서 삼제를 유추해 볼수 있고 이것 또한 함께 참고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삼합, 석삼자 합입니다. 세계가 학을 한다 이렇게 봅니다. 동양권에서는 이 3자를 복삼이라 해서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성명학에서는 3자를 완전수라고 합니다. 성명장명을 할때 획수에서 1획, 11획, 21, 30일, 40일, 50일, 60일, 70일, 80일 1의 숫자로 끝날 때는 1은 한 만물의 시작을 알려주기 때문에 첫 시작이기 때문에 자립심, 독립심, 의지가 굉장히 강건하다. 그러니까 일 획수가 있으면 자립심, 독립심, 의지가 강건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는 자유업도할수 있고 어느 곳에 가더라도 자기가 리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가 굉장히 약한데 일 획수를 잡으면 과부하 걸려서 평생 고생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잘 봐야 한다. 두 번째, 일수가 이렇게 강하다 보니까 이수는 약하다는 거예요. 신이 만들 때 일수를 만들어 놓고 탁 앞에 한번 세워보니까 이놈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유분방에 움직이면서 독립심도 있고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놓고 보니까 조금 너무 센것 같아 서만든는 것이 이수입니다. 이수. 이수는 좀 부드럽습니다. 약합니다. 조율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사색적이다. 공상적이다. 참모적이다 그러니까 일수가 강한 놈이 나오니까 이수는 약하다. 형제 중에서도 윗형제가 굉장히 강하면 밑에 동생은 키를 좀높피는 편입니다. 워낙 강한 형이 있으니까. 그래서 만드는 것이 3입니다. 1수에서 너무 강하다 보니까 또 2수는 너무 약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3이란 숫자 완전한 것을 신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3을 완전수라 한다. 그런데 이 3, 13, 23, 33, 43 성명학에서 3의수로 끝나는 사람들은 독립심이 강하다. 모든 걸 자기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특성을 발휘한다. 그리고 3수는 뭐냐? 어떤 전투력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 말에 자주 잡고 자기 중심으로 흘려가면서 개척 정신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삼액수를 계속 잡느냐 그것 또한 뭐냐 사주에서 찰포 잡고 잡으면 뭐냐 오히려 강한 기운으로 인해서 조율과 어떤 타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왕따 주기가 굉장히 쉽다. 여하튼 그러나 삼이라는 숫자는 잘 사용하면 복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사주에서 삼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자신 해묘미. 인오수 사유축. 자. 1 2개 띠가 있겠 열두개 띠. 열두개 띠 있는데 신자진 원숭이와 쥐와 용은 이놈들은 한몸들이 한몸. 지들끼리 예를 들면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열두개를 놓아두면 이세놈들은 지들끼리 다다닥 섞어서 자기들끼리 뭉쳐요. 삼하리. 이때이 세로가 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 가운데 중심으로 뭉친다는 거요 자오묘. 자오묘. 얘들 중심으로 뭉친다. 어떤게 뭉치냐? 고의 자기의 성질을 버리고 아니면 자기 그 가운데 큰 물의 세력으로 자기가 희생하면서 참모옷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행상으로 신은 뭘 이야기하냐? 금을 이야기합니다. 오행상 금이에요. 얘는 술을 이야기해주고 얘는 토를 이야기해줍니다. 신은. 그런데 다른 애들하고 있으면 지 그대로 고유의 성질을 갖고 있는데 얘들끼리 뭉쳐놓으면 이 쥐를 중심, 물 중심으로 용이 토가 나 너한테 갈래 시집갈래 장가갈래 하고 내가 다 버리고 수로 변하는 거예요. 얘도 원숭이도 나 금이지만 네 중심으로 갈래해서 얘들이 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변하니까. 물 양이 많아졌다. 이거 보죠 수, 북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 커졌다는 거예요국 그래, 자체가. 얘들도 똑같습니다. 해는 오양상 수에 해당이 된다. 얘는 목에 해당이 된다. 얘는 토다. 그런데 얘들끼리 뭉쳐놓으면 이 가운데 목 중심으로 얘들이 자기 고유의 성질을 버리고 변한다. 그래서 나물 버릴래 하고 목으로 가는 거고 나토 버리고 너한테 시 갈래 이렇게 부는 거죠. 그래서 목의 기운 자체 목극을 정성한다 이렇게 부른 거죠. 세력이 커졌다. 파워가 굉장히 세졌다. 어떤 영역 자체가 넓어졌다 이렇게 부는 것이죠. 그러니까 얘들끼리 뭉치는 것을 잘 봐줘라. 여기에서 굉장히 사주의 묘미가 있다 이 그 다음에 인오술. 얘는 오행상 목에 해당이 되고 얘는 화고 얘는 토다. 얘도 그냥 가운데 주는 화를 중심으로 화국을 형성을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도 뱀은 오행상 화인데 유는 금이고 축은 토인데 얘들도 뭉쳐놓으니까 이유 중심으로 얘들이 간다. 그래서 금의 기운 자체를 금곡으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띠 중에서 이 자오묘이라는 놈은 보통 놈이 아니다. 왜? 다른 놈들하고 합을 해도 지대를 지 성질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그리고 니들이 와서 나한테 이렇면 변하고 돌아야 거든 그러니까 자오묘에는 지조가 있어요. 지조가. 이놈들은 지조가 없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이 또 있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지조 없는 놈들이고 얘는 좋게 말하면 치조가 있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융통성이 높구만큼도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이런 것을 사주에서 잘 설명해 줄수 있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자오미를 갖고 일주에 예를 들면 신유를 갖고 태어났다 일주가 을묘를 가지고 태어났다 병오를 갖고 태어났다 이렇게 같은 자오미유를 갖고 일주일을 갖고 있다면 일주일은 본인이잖아요, 본인. 이놈이 어떤 성격이겠느냐, 이놈이 그냥 휩싸이게 하느냐, 이쪽으로 휩싸이고 저쪽으로 휩싸일 놈이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자오미유는 그래도 지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적으로 상대에게 도움주할지 모르지만 등 돌리고 나면 아니야. 나는 내 성질대로 가. 내성질내주관이 있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놈들은 뭐냐. 어떤 상황이 있으면 확 변해서 갑니다. 확 변해서 연애질도 한다. 이렇게 보겠죠. 연애질을 한다 해도 자기 소신가 아니다 하면 아니고 또 괜찮다면 확 뒤집어서 이혼도 하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를 놓고 이것까지는 저희가 다 암기가 됩니다. 암기가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사주풀이에요. 암기는 다 했는데 사주만 보면 안 보여요. 왜안 보이냐? 만약에 예를 들면 유다. 신이다. <웃음> 사다. 이가 하나하고 사례하고 두번째. 병이다. 얘도 사이축금입니다 여러분들 이때 어떻게 풀이야 합니까? 똑같은 금이에요. 사이축금이고 얘도 사이축금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냐? 헷갈린다는 거죠. 그러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엄청난 차이. 금은 국이지만 은 얘는 금국이지만 엄청난 금의 기운을 갖고 있고 얘는 거의 소멸성으로 너한테 온전하게 갈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얘는 화기가 있기 때문에 사이추금을 가도 화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전체 가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 50%밖에 되지 않아요금국자체 얘는 완전히 100% 그러면 사주를 풀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100% 있는 금구하고 이렇게 있는 가하고 사주 그때는 하늘과 땅 차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라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삼제 삼재 이야기, 삼제담 찾기를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주 상담을 하다보면 이거 언제 삼재에 해당이됩니까 언제 삼재 들어와야? 이렇 물어봅니다. 그거 막 손가락 하면 참 냄새 참 아마추어 냄새 풀풀 납니다. 삼재는 그렇다서또 이야기하고 뭐 책을 보고 이야기해줄 수고 인터넷 뒤져서 이야기해줄 수가 없습니다. 삼재는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삼재 예약을 충격이 된건인이죠 인묘진 예약을 충격이 된건 삽니다. 사움 이 되는 거죠 신이죠 신자진 얘가 충이 되는 거죠 해명방압이 나왔네 방압 자체가 그러니까 뭐냐 이 띠들은 이 띠들이 언제 얘들면 삼재투박 지금 같은 경우는 해준 기의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제가 잘못했네요 신유술 신유술 해자주 자 그러니까 기의 경자 신축년. 야, 삼재 해당이 된다 이기거고. 지나간 신유술 이때는 인오술 호랑이, 말, 개가 삼재였습니다. 지금은 뭐냐? 사유축 얘네들이 삼재 해당이 됩니다. 이 시기 지나면 다시 봄이 오겠죠. 인묘진 2022년, 2023년, 2024년 이때는 뭐냐? 신자진생들이 삼재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삼재를 제가 여기서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질문했을 때그래도그 답변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 삼재는 한마디해서 허상사기다. 절대 삼재는 믿지 말아라. 삼재는 웃기는 소리다. 삼재의 근원이 뭐냐? 비, 바람 가뭄이에요. 가뭄, 화, 삼재 옛날 조선시대에 전부다 우리 백성들이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런데 한번 바람이 싹부어다 날리면 전부다 그일년 자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음 해까지 거의다 어느 해는 또 많은 바람이 불어요. 어느 해는 엄청난 피가내립니다 어느 시기에는 가물어요. 비, 바람, 화, 가물 이 삼재가 그러니까 늘 백성들은 해마다 하늘을 보고 떨고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조선 후기에는 민간신앙에서 그것을 그 전에는 정부에서 국가기관에서 주관을 하고 그랬는데 어떤 재례를 지내는 것이 후기에는 민간에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뭐냐 농사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삼재에 대해 그 기후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을 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최첨단 시대에 살지만 얼마 전에 비바람 몰아치니까 엄청난 농부들 과일 낙과 떨어지잖아요. 1년 농사 그한번딱 비바람 몰아치니까 엄청난 손실을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조선시대는 절대 가다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힘들었다 이렇게 공포의 대상이죠 이게. 그런데 지금 이 삼재를 엉뚱한 쪽으로 이용해가지고 뭔가 부적을 쓰고 허치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어떻게 이 띠만 가지고 이사사이 사, 이 사, 뱀띠 다띠 소띠랑 해가지고 삼재 들어서 힘들고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 논리가 없습니다. 근거가 하나도 없어요. 사주 여러분들 알지만 사주 복잡하게 풀고 힘들게 풀어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걸만 가지고 삼재가 그 해에 어떻다 어떻다 좋지 않다 이걸 이야기하는가 근거가 빈약하다, 논리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러냐? 우리 조상 대대로 삼재 대승 공포해요. 그것을 공포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삼재 이야기면 떨어요. 한명 있으면 안 떱니다. 근데 집안에 삼재 두명 들었다, 세명 들다. 집안에 삼재가 세명 들었으니까 큰일났다. 거기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 부정 안 하고. 그러나 사기다, 말도 안 된다. 헛소리 치고 치워라. 단 뭐냐? 사주 운의 흐름 자체에서 그렇게 타고 들어온다. 삼재가 아니라 이 일호술생 지금 삼재가 지낸 호랑이 말 개띠도 지금 힘들고 어려서 사람 무직장 맡아 삼재 지났으면 잘 먹고 잘 살아야 하든 설령 잘 먹고 못 사는 나이도 어느 정도는 살아야 하잖아요. 근데 이 띠들 힘들고 어려운 띠들 뭐라고 답변할 거냐는 거예요. 여기서 사위초생이지만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뭔소리냐고요 그런 근거가 없는 걸 가지고 하면 안된다. 삼재를 부적쓰면서 삼재가 뭔지도 모르고 부적쓰는 사람 많습니다. 삼재가 뭐요? 몰라요. 근데 왜 부적쓰니까? 그냥 쓰니까 쓴다는 거예요. 궁합도 그래요. 궁합도. 엉터리들 많습니다. 이 삼재를 가지고 궁합을 봐요. 원수이 쥐가 예를 들면 누가 원수이 뛰다는 거예요. 상대가 이렇게 집는 거예요. 하, 삼합이 좋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야기 들었습니까? 어떤 분이 자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이 띠가. 중학. 그래서 동업을 했다는 거예요. 동업. 자, 원숭이. 자, 그러니까 이게 합을 해요. 그런데 띠끼리 합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일감을 중심에서 놓고 봐줘야 돼요. 왜? 얘하고 얘하고 신자가 뭐 설명 합을 해서 삼합을 했어. 띠끼리. 했는데 합을 하니까 물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수의 기운 자체가 커졌어. 그런데 A랑 동업이 내 피와 서로 동업을 했는데 A랑 놈은 수가 두르면 착살 나게 돼 있어요. 오행상으로. 얘는 수가 두라고 괜찮아. 그런데 또 얘만 해도 수 두르면 작살 나게 되면 둘이 다 동시에 동업해서 많는 겁니다. 함께 해놓고. 이렇게 결혼해 놓고 서로 빠닥나고 이혼한다는 거예요. 또 다시 이야기하면 얘는 좀 수가 들어와서 좋은데 얘는 해야 되는그약게 그는 뭐냐 하다가 얘는 도중에 탈락합니다.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얘가 들어와서 수국이 됐을 때 물이 됐을 때 사주 이판 B판에게 얘가 들어와서 수가 얼마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가 얘가 단비역할 하면 이들이 하면 은 기가 막힌 궁합이다 함께 동업하라 하는데 이것은 다 생략하고 무슨 뜻끼리 좋았다 이 말에 이게 근거가 있냐는 게개똥이라는 겁니다. 전혀 근거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더 통해요. 왜? 제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해도 딱 어디서 누군가에 한번 꽂히고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저는 좋다고 해서 했는데요. 아니에요. 이건 아닙니다. 좋다고 했는데 화가 막 납니다. 화가 막뒤집버립니다 엉터리다 엉터리. 띠를 갖고 보다가 태어난 일간이 있어야 돼 일관 없이 보는 것은 허상입니다. 허상. 그런데 일간을 몰라요. 띠끼리만 이야기하니 얼마나 웃기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원진살도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진살은 나아요. 조금 그런데 원진살도 그것도 크게 근거가 없습니다. 일간을 중심으로 보면서 해줘야 돼 여러분들 원진살 있지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엄청 많은데 그래서 일간을 갖고 봐줘야 한다. 삼합을 볼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삼합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얘네들이 어느 시 태어난 달을 잘 봐라. 달에서 얘들이 어떤 역할에서 그 북이 얼마만큼 커졌나 아니면 작아졌나 사유축도 똑같은 건데도 큰 국이 큰 것도 있고 큰 국이 작은 것도 작은 국 뭐냐? 큰이 돌아가 작다는 거예요. 그럴 때 화기가 몽땅 놓으면 품은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최소한 그관계는 봐주라. 그것보다는 더 봐야 합니다. 참간에 있는 것까지는더 봐줘야 그게 정확해요. 근데 거기까지는 하기는 어려우니까 최소한 그 정도는 봐주고 사주 상담은 조금은 들어가줘야 한다는 거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삼합이라는 것은 사주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원팔에 있게 있는 사람도 있고 두 글자가 있고 한 글자가 들어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삼합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고 두 글자는 없고 한 글자는 없고 두 글자끼리 이게 삼합이 형상이 되는 반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이럴 때도 신이토를 새 운에서 들어올 때, 또한 공연 문제도 자세히 봐주라. 공연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 이3제선는 공역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관계를 정확히 봐라. 그런데 그것은 쉽다. 왜? 기초만 알면 쉽다는 거예요. 지극히 쉬운 게 기초를 모르니까 뭐가 뭔지 모르다 거죠. 그것만 두서나 가지만 딱 이해하고 아이 관계구나 하고 나면 이건 너무 쉬운 문제예요. 더욱더 한쪽 사주에서 사주 원판에서 이렇게 한 글자가 삼막으로들니이거사주특이 누워서 떡 먹는 겁니다. 왜이름 벌써 이렇게 되어있으면 얘들 갖고 비비하겠는데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합 관계를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잘 제가 지금 이야기했는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